오랜만에 그거 할까 오케이 네. 오케이 okay, okay. okay. 시작 아니 진짜 렉거리는 거잖 네. 근데 왜안 돼? 이렇게. 방송 예정이라는요 어, 지금 되고 있는 됐다. 거 같죠? 됐다 뭐. 아,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응? 어, 됐다. 어 됐다. <웃음> 늦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많이 안들어어 만만번 만인, 만다 많이 들인만 만인, 만인, 만인, 만 만인, 만만 만인, 만인, 만인, 만 하나, 둘, 셋. 먹방. 먹방. 그냥 먹방을 <웃음> 하고 <웃음> 원래 먹방. 원래 먹방. 먹방. 누가 했어요. 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꿔서 그려면 뭐. 니키가 그랬어요. 제가 인증이 뭐. 네, 먹방을. 제가 뭐. 그생각 어, 해가지고. 소신 있게 그렸습니다. 소신 있게 그렸어. 소신 있게 그렸어. 소신 있게 사람이 하나 더 그려면 뱅이로 받지. 먹뱅먹뱅 먹뺑. 먹뱅어 그래서 우리가 왜 왔지? 오늘 이제 막방갔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습니다와 마지막 사사인가겠있 맞아요 들방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사람오그함네 그러니까. 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지금 있는 음? 그래. 없어 들과 함께 있는 사람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아람들과 함께 있는 I'm 아, 네. 응. 해피. 이게 막해 m happy. I'm happy. I'm h a p p 어그 m happy. I'm happy. I'm happy. i 다나 a p p 뭐하 m 고 있구나 진짜 오랜만에 브이 I'm 단체 V앱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뭘 네. 해야 뭐 네. 될지 모르겠는데. 영감 왔어요. 요번 활동 때 네. 너무 바빠가지고 활동 중에는 비리라는 건 거의 못했지. 단체로. 그러면 방송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말해볼까요? 에피소드 뭐가 있지? 어... 음... 방금 이제 팬 미팅을 하고 왔지 팬 사인회를 방금 하고 왔지요. 그렇죠. 팬 사인. 아. 요즘 팬 사인회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 오늘... 그그 저번에 우리 대면도 했었는데. 아, 이번에 i n u t e s 10 m i n u t m i n i 데 대면이 s 짜맞 t 오프라인다 아예 온 e 인1다 m i n 대면 e s 오프라인다 s 10 m i u t e s 10 u 오 m 라인에서 e 상 통화할 수 n t e s 10 m i n u t 앞에서. 보세요. 무슨 면 e s 연동 잘했습니다 이번, 이번, 이번 활동 조금 3주라 même. 좀 짧은 감이 있지 않았나 굉장히 잘 봤죠 그러니까 음. 우리 5주 할 때도 있었는데 맞아요 아. 그때 때는 5주 했었잖아요 5주 그대 그 대박이다 <웃음> 오래 하긴 했어 5주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좀 길어 <웃음> 야 뭐, 진짜 내 먹방으로 보니까. 먹방이네. 진짜치 않는데. 먹방. 이게 앞에 심지어 왜. 음식까지 있어서 그런데 먹방이 아니라 먹방인데. 먹방 <웃음> 기념으로 먹방을 해 봤어요. 이게 또 할로윈 그거예요. 맞아요. 이게 미라예요또 준비를 해 주셨어요. 맞아요. 오. 근데 소세지가 진짜 먹기 쉽게 생기긴 했어요. <웃음> <웃음> 제작을 해주셨는데소세지이게 눈을 뿌셨어 오래요. 아 진짜 소세지가 어, 어떻게 생겼냐면 그그 그 드대 때그 자켓 촬영에 <웃음> 아, 나올 법하게 생겼어. 뭔지 알지? <웃음> 그, 드대 자켓 촬영. 아, 뭔지 알아요. 손가락 소세지. 손가락 소세지그지 <웃음> <자켓>. 그런 거. 아 <웃음> oh <God>. 그날 그거. <웃음> 어, 막 젤리, 젤리 같은, 젤리. 거, 같은 아, 거 아. 그막 뇌로 만주는 마이들 케이크 같은 거. 근데 오늘 그거 나가나? 어퍼 스나이 할로윈. 어? 아, 어, 맞아 이미 사진 나왔어요. 진어요 영상 나왔어. 사진 어, 그게 무슨 곡인지 나왔어. 너무 대놓고 아, 울어는가지. 울어. 아 맞다. 맞다. 사진은 나왔어. 아, 맞아 사진 <웃음> 나왔어. 노래. 노래 <웃음> 나왔대. 노래 나왔대. 아, 어, 갑자기 노래 나왔에 나왔지. 어퍼 사이 아, 아 그냥 사진만 나왔. 사진만 나갔었어아 영상. 아, 영상이 또 있죠. 여러 괜찮아요. 나갔대요. 노래 본지 나갔대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저희 저희는 이미 봤어요 사생님아 음. 맞아요. 믿었어. 휴지. 우리 영대. 무너 쌌어. 안돼 안돼 안돼. 어다요 어떻게 어디다요? 안 휴지가 없어. 무다사아 이거 뭐 이거 머리 다다 하는 건데. 날 죽였어. 어제 정원이 하지 않았나? 어? 아 이거 너 어제 너가 한 거야? 어? 어제 곰발바닥이었는데. 아 이거 아니야? 곰발바닥. 어? 이거 맞는. 아 그러네. 아 이거 맞구나. 아 유영이었네? 저는 뭐 지금 말하는. 대단하다. 저거 어제 고발바닥인줄 알았어요. 그 이거 이기야? 그거 말고 저거 응. 얼굴. 그공 그거 줄알았는아 이게. 아 이따가. 발바닥이형아 이기장 이거 게안 <웃음> 아, 먹어요? 이따 먹. 뭐. 뭐때가 먹을까요? 음, 이렇게 가져가면. 아 진짜 이형 무섭게 생겼다. 살아 있을 것 같아. 음박잘 생겼다. 오. <웃음>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 우리 그거 했었잖아. 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약가 콘서트 진짜 맞대기 어제 그때 몰랐어가냐 땀났었어 여러 음, 땀났어 <웃음> 진짜 어제요 <땀났어. 웃음> 어. 몰랐었때 진짜 다들 했나 <웃음> 나 진짜 <웃음> 옆에 모니터 있잖아 그 카메라 옆에 이제 살짝 그방송 모니터 있잖아 <웃음> 그크로즈 잡힐 때로즈 잡힐 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크로 잡히면 나 계속 이러 이러고 땀 계속 아그랬나 아, 아, 아, 땀이, 땀이 옛날에는 없 없던 편이었는데 제 진짜 그 제일 <웃음> 맞는 거 약간 가만히 있어도 흘리아나 지금 너무 땀 나. 그러니까. 근데 그 샤워를. 그거 선배님들 보니까 한 도중에 수건 가지 이게 한 시간 응. 네. 자꾸희승 형이 딱생각 시작 전에 수건 사달라고. 예. 쎄스게 네. 너무 땀 나가지고. 그게 안 네. 어제도 어제도 거의 탈수이 어, 아니었어요. 수건을 내 수지. 충분. 너무해가 그래서 그나마 면티 안에 입어가지고 저수 거의. 남은 진짜 오, 거의 빠서 진짜. 뭐야, 저거?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대로자자야 오. 나나. 오케이. 야, 그거 저쪽 게저이 아, 그. 겨보지만 겨우지만, 겨우지만. 눈길 뿌리. 아까 눈 족족. 이거 머리에 뿌리서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어, 맞아. 언제일까요? 지금. 뭘? 갈까요? 빵. 아, 빵, 빵, 빵. 아, 오랜만에 와서 뭔가 정리가. V 라이 너무 오랜만이그니듯 어땠어요? 맞아요. 활동을 대해서 조금 얘기활동해 진짜 아 맞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진짜 좋았을 걸. 맞아 나는 아쉬움이좀 있지만. 맞아요괜아요 괜찮아요. 아요아요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겠 아니면 말고. <웃음> <웃음> <집중이야>. <웃음> <진짜, 웃음> 생이쫀 <같애요>. 어, <웃음> <진짜>. <웃음> 같아. 와, 쫀 진짜. 쫀구 <웃음> 가진 <웃음> 진짜 와. 와, 와, 와 이거 <웃음> 너무 웃긴데. <웃음> 와 어떻게 <웃음> 그거, 그거 중에서 월드컵 그 뭔지 알죠? 뭘게 여러 가지 있어? 그 월드컵 쫀득이 뭔지 몰라요? 아 뭔지 알거 호박 쫀 호박 쫀나그꿀쫀 주황색깔. 아 뭔지 월드컵 아 쫀득 전환하래 아, 아 제가 쫀득이 아, 진짜, 진짜 많이 먹어봤어 약간 저기 난로에 좀 탔을 때네 태웠을 때어잘 익었네 네, 네 진짜 맛있는데 아어 어, 어쩌다가 세세번템 응. 네, 활동, <웃음> 네? 활동 어땠나요 어땠나요 네 뭐라고요 템 활동 어땠나요 템 활동 저희가 1등을 또 연속 세번 그죠 엔진 아 엔진분들 덕분에 이번에 고 좋네요. 벌써 입관왕이에요, <웃음> 저희. 음악 대박, 방송. 네, 음악 방송에서. 대박, 대박. 마다 누구게 진짜. 이제 하이브 인사이트에 들어갈 상들이많아졌다맞아 이제 우리가 나대로 이제 조금씩 물량 보급을 해 주고 있어. 물량, 물량 보급. 이 거기는, 거기는 넘쳐. 넘쳐나기 넘쳐 넘쳐 때문에, 때문에 어. 그래도 우리 지분이 한 1, 2% 정도 들어갔어요. 0.001? 0.001? 0 그래도 그 정도로 그정도도만족다 어, 제저 엄마랑 누나랑 인사이트 다다 아 진짜? 오 어, 어, 그럼 말해도 해. 돼? 아이 말했네. 아이 어, 말했네. 이거는 어, 진아이 <웃음> <아니>. 아, <웃음> 뭐 닮은 사람 촬아저 그 회사 엄마 회사 친구분이 아미시래요. 아아그래고 아, 아미? 네, 갖고아 아미. 아니 A A M 말고 A R M Y. 아그 음. 광자소년단 아 선배님 팬분이셔가지고 그래갖고 오는 김 누나랑 같이 왔대. 아 진짜? 아 근데 그인투고 되게. 좋았터 아, 우리가 봤을 때랑 좀 많이 바뀌었을 거같은뭐 추가되지 아 추가가 근 안에 그 살짝가. 뭐지? 그쇼 있잖아. 그막 쇼. 거기서 음. 뭔가 무슨 뭐가 상인지 트로피. 막 이렇게 아, 이거 흰색 이렇게, 이렇게 아, 막 거, 엄청 세게 그것도 때 우리 녹음하는 그장 아, 아, 아, 맞아요. 그거 했다. 드데 그거랑 뭐 인터뷰한 거. 예? 아, 그거. 우리. 맞아, 맞아, 맞아. 팀이랑 맞아, 맞아, 맞아. 에 그래서 이그 있잖아. 그그 에너크로 에너클라 어, 어, 에너솔라 어, 팀이랑 맞아 보아 아, 맞다. 맞다. 기억나요? 기억나. 아. 와. 그때 오케이. 한번더기 응. 와, 근데 어, 이제 오케이. 이거 끝났으니까 네. 다시 어. 그것도 시작하시려요 하지 않을까요, 그 몇개 찍어 놓는 게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전잘 모릅니다. 어. 찍었는데 안 나올 어도 있고. 음. 은다 나간 같아요. 수도 있고. 음. 음. 그리고 우리 뭐빌보드도 되게 많이 아, 맞요 She e 1 e d 1 h e bearded. 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 n I e p a w n at you. b e s e they are p i u t t 나 s t of Molas. Is h 어 on Molas? I'm a m o l a 아 a s I'm a Molas. y 아 y e e a h o 아 r e m u t 는 b l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해서 지 처음 는 건데 너가 이 창작 업는막 하진 않아? 아그 그때 비공개인 줄 몰랐어. 그 아, 촬영 아, 그랬을 네. 때 그럴 수 있어? 네, 난이 f 이 이것도 아, 그거는 진짜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네. 그거는 음, 진짜 음, 그 음. 생각을. 거짓말. 아, 아 너는 근데 생각이 있다 거잖아. 아 노래 아니. 불렀잖아. <웃음> 너는 뮤트 때부터 했잖아. 아우지잖아. 너는 노래 불렀지. 아 테마스. 아 그때 그때 너무 너무 티냈어. 진짜. 맞아요. 자, 그러면 다들 <mitochond _> 이제 기가 참. USD는 어땠었나요? USD, USD. USD, USD, USD. 단은 USD, United States d o 가 아니라. 그럼 Noron, K, K, O, W 아니에요, 한국 o r s a e u 사이드 드림. 근데 일 s 일에서아다 아, 그거 맞다. 네 포함해서 네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 뭐 M 카였나, 그게 그거였 결방 결방 결방 결방 결방 결방 결방 결방 M 네. 결방? <웃음> <결방이요>, 네. <웃음> 카는 그때 템데 무대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아근데가결방이 그 맞아, 맞아 그때 아마 K 콘 응. 했었을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아좀 아, 아쉬웠죠 음 안타깝네요 음. 아, <웃음> 마사지 할까요? 시원하 시원해 시원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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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학교복, 학교복. 아, 학아일때때 입었던 거, 아, 쇼츠맨나일 때, 더쇼. 어쨌든 뭐일때 때, 더쇼, 더쇼, 더쇼. 근데 그 우리가 그교을 아, 아, 진짜 많이 입었잖아요. 맞아. 그냥 하면서. 근데 회사 진짜, 회사 진짜 이번 교복은 진짜 실용 교복, 그냥 현실 교복. 진짜, 진짜, 신, 진짜 뭐 입고 다니면 교다니 셔츠만 입고. 학교 다니아 진짜 셔츠 입고. 맞아. 근 나는 아 솔직히 옷은 나 그거 그 약간 워커 신고 리 밀리터리, 밀리리터리 밀리터리, 리리리라리 천엽 <웃음> 전역, 그그소간 아. 옆에 있는 그 살짝 수세미 같이 생긴 부위 있잖아 그뭐면 그 주는 그딱이 해장국에 들어가뭘아 아, 이거 어 천엽 같아 천엽 천엽이래 몰라 나 몰라 가자 어, 찾아봐야겠다 약간 얼마 는가 g h o 같은데 천엽 너 보면 딱알 거야 오케이 조였고안돼 화면이 하 해볼래? 아저 잘해. 가아어옆아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저희 동생하고 가동느 동생 네. 일본에서도 해. 많이 진짜 흐 돌려서 아래. 네. 진짜. 진짜 의식 흐름대로 먹어요. 네. 또 이제 아까 어. 아까 근데 댓글을 보니까 되게 예리한 질문 하나 해 주신 한 질문이 답변했어요. 예리한 먹어봐. 질문. 아, 얼마겼선 안 하나요? 유일한 댓글을 봤었었는데. 아, 사실 오늘 사 아, 오늘 되게 네. 겸겸이 되게 오늘 되게 병행이 많은 비라이예요 네, 네, 네, 네, 네. 이거 근데 먹어도 돼요? 돼요. 뭐뭐 먹어도 돼요. 돼요. 이제막방이죠먹방이자 그리고 뭐 보냐? 뭐잉크다 그뭐 활동 마지막 뭐 그런 거 인사하는 겸 이제 월말별 시상까지 같이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식이 흐름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오늘 월말 결산은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일단은 오케이. 앞에 써져 있거든요. 9월에 아, 네, 어요 9월에, 9월에 목표가 있는데 제영이 입술 터지지 않게 음. 그 성훈 형이 실패 스스로 해다 되는 거예요. 실패 <웃음> 실패 <웃음> 기승형 사고하시게 잘사용있어성거 사고 선거. 선거. 이건 성거 무대 때도 사고했어. 기승형. 기 습관. 이거 비비 울려서 핸드폰 찍기. 아 어디더라? 어디더라? 그리 그래, 이걸 이제때 핸드폰. 근데 자기가 <웃음> 어디에 여기네. <목소리> 오. <웃음> <웃음> <웃음> 니, 니키는 아. 일찍 자기. 2시 반 안에 자기. 실패. 실패. 바빠서 안 했잖아. 아. 자기는 아, 아, 아, 아, 아, 뭐, 어, 어, 어. 2시 반에 무대를 했으니까. 아뭐 어쨌든 그런. 어 정원 청바지쿨타임 2주 줄이기. 실패. 실패 아니야. 실패. 이거다 말 거야. 왜냐면 템데그그 의상 준비해 주신 거예요. 청구. 아니 실패. 실패. 제이크 형 피부 관리. 실패. 실패. 엔진분들이 원하는 패션으로 거세지기 실패. 어 이거는 얼 거울색. 이거 정 아닌가? 아 뭐예요? 이거는 엔지니어분도 저, 판단 맞아요. 네. 원하시는 거는 네. 원한는 진짜. 우인데밖에없저 아, 요즘에 오! 좀 자가진지 않았어요? 머리살 잘리갔어. 요즘 잘못지 않 아, 김준이. 아, 어, 그게, 그게 저만이 본도 어, 이렇게 정으 없지 않아요? 이거 스리트 아이템. 네. 오랜만에 먹었어요. 와. 어 어제 저희 아 얼마 전에 먹은 그 해물탕 아그 매운탕. 매운탕 매운탕 그 레전드 아, 내가 요즘에 좀뭐 아이디를 좀 넣으려고 아뭐아 이제 진짜 맞아 똥냥꿍도똥 뚝냥 이걸 레전드인데 근데 그 재희 이 단톡방에다가 맨날 뭐 먹을지 한다고 요 근데 먹으려인데재이 똠약꿍이라서. 아다약꿍 똠약꿍. 저게 몰라요. 이지지 몰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약, 약, 되는 거 아니, 아니 봐, 내가 이에 수로 이다 야, 얘들 아, <웃음> 뭐이쪽약진 생각하야얘들 네. 빨리 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웃음> <웃음> 나맨 처음에 나맨 처음에 얘가 이게 뭐지? 뭘 먹으라고 하는 거지.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제의 이거 나이그 제의 의상을 그니까 오늘 또 점심을 제가 그거 먹잖아 아, 맞아요. 초밥. 야, 차코만 먹어. 아, 차코. 타코. 어. <웃음> 아침에 아침에. 아침 아침. 있었는데. 너갑더 밥아 먹었어? 아, 뭐 먹어요? 어. 저는 아침 안먹거지요 근데 와, 되게 대박, 이 의상이 어 되게 좋았던 게퀘스리야 네, 네, 네, 너무 잘 어울렸어. <웃음> 얘가 이거 만들어준 건데. 건데. 아, 그니까 감성이 <웃음> 있더라고. 어 그렇지. 뭔가 이렇게 입고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들 <웃음> 이 갈색 옷 같은 거 입고 막 이제 <웃음> 뭐 이제 살짝 막나치 같은 거먹고막 콧색 <웃음> 리야 막 이렇게 뭐 이런. 콧색 리야 제일 영이 콧색 리야 진짜 좋아해. <웃음> 아, 저 네. 진짜 좋아 아, 저희 아버지 베이커브이드요 이렇게 t m 우리 옛날 제이 생일날 갔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아 맞아 <웃음> <웃음> 거기. 오늘 모자 써달래요. 그거 곤발... 아니, 그 거잖아 발 아니 그우가뭘 생일이 얼굴에 쓰는 거아맞아 오늘 생일니어 여기 진짜 데려 어디 있어어 진짜 <웃음> 오,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왔러네쟤일일러 쟤일러! 쟤일러! 쟤일러! 쟤일엔 쟤일러! 쟤일러! 쟤일러! 이일러일러쟤일일일 살짝 어, a 오케이 a y Okay. Okay. Okay. o k Okay. Okay. Okay. o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Okay. Okay. o 월말 결산 서누 진짜 갑자기다. 선우 가게 중간 이제 선우 이제 엔진을 여러분 판다. 나머지는 다 실패네요. 음. 아니요. 아니요. 희생이형 아니, 아, 희생이형성공 나도 솔성공이니까 피부관을 잘하기가 전보다 비교적 아. 네, 비교적 아.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어. 그 이번에는 더 줄이려고요, 아시고요. 오. 오. 진짜 저도 이제 안 먹으려. 저 시작부터 실패 니키도 만족... 한번 정해, 아니, 정해 볼까요? 정해. 지금 다 11월. 예 네. 야식. 11월. 11월 야식. 야식, 야식 메뉴만 보답해. 음, 오늘 뭐? 왜러면 정원님도 이렇게. 더도요 <웃음> 저는 이제 11월 달에 준비하는 게좀 많잖아요. 아, 맞아. 스포 안하기. 키아 지금 키스 안하기. 갑자기 나 지금 아이고. 방금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 1 2월에뭐 하는지. 처음 <웃음> 보셨데 이제 엔지분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서프라이즈 이게 딱 해야지. 그렇지 선프라이즈가. 좋으니까. 딱 맞지, 딱 맞지. 근데 그럼 어차피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에, <웃음> 리가 해요? 누가 해? 우리 멤버들 <웃음> 그런 사람 없어. 많은. 그게 할 수도 있어시 어, 나도 지금 엄청 이미 <웃음> 했을 수도 있어. 나무섭다 <웃음> 어, <웃음> 어, <무서웠다>. 나도 모르겠 <웃음> 그거 나가자. <나갔잖아. 웃음> 아, 나 모르겠네. 주인공. 순간 깜짝 놀랐어. <웃음> 나도 뭐가 <모르게>. 이게 뭐지? 내가 <웃음> 어, 네. 아, 미스톱 진짜 어려운 거 <웃음> 많이 안해 가지고. <웃음> 오케이. 그금정 저원이는 스퍼 안하기. 스퍼 안하기. 여기 차례대로 가 볼까요? 네, 차례대로. 그러면은 승용그러면 저는 건강하기. <웃음> 너무 근한 너무 많이 안 돼. 어, 너무 많이 안 돼.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번 공백기 때는 어, 네. 저는 어, 연습 열심히 하기. 오. 음. 이 어. 아, 이제 공백기니까. 야, 가서 열심히 하자. 그렇죠. 뭔때그서 네. 네. 축구, 응. 축구 열심히. 좋다. 열심히. 와, 좋아. <웃음> 아니, 그게 그게 뭐, 워밍업. 워밍업이야. 근 원래 워밍업. 운동선수도 아, 축구로 워밍업 해요. 우리 거의 아, 워밍업 수준축구요 진짜. 그아는시넌저이럴때딩 같아. 야, 너 뭐야? 나 네이마르. 저저시야시누구나는 나는 저기 여러분들. 나저 PSG 너무 좋아요. 저는 FC 사팬이에요 PS 어제도 피파 피스 선수 응원합니다. 서봉님 선수. 오늘 네. 응원 잘하고 계세요. 희승이 닿는 좋아해요. 아, 그럼요. 선수님 강승. 저 네이마르 갑자기 오케이. 아이고. 아, 여러분들의 축구 취향은 <웃음> 나중에 댓글로 하고요. 저는 네. 그러면은 11월은 제근 <웃음> 생일이잖아요. 아, 아, 아, 그렇네. 그날에 엄청, 엄청 귀여운사진리 <웃음> 누가 저, 누가 좋아해세요뭘제 네, 그러니까 엔진 분들한테 제 경이야. 제가 지금 엄청 귀여 사진을 어올엔진잘나 그거, 아, 그거? 아, 너무 귀엽잖아. 뭐고요? 뭐, 뭐? 차에서 뭐. 아니까 끌로우죠 아, 네. 아, 이거, 어, 이거? 아니 저 저는 네. 뭔지 네. 알어요제 모르는 요네요잘때 네. 찍은 거잖아. 뭐? 아니 아니 그 한제 제삼 있잖아요. 뭐뭐 이거 밈에서 이거 잘하고 양이 죽은 거같아 아, 이거, 아, 요거 다리 올리이 자는 거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거! 이제이 내년 생일 때이게요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성이이이이이 맞아나나손아대 생일, 생일 생일 맞아. 그, 게임에도 마. 이제 한글 막 아직 없어요.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웃음> 좋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빠 오아 맞아요. 어. 아, 그렇구나. 나는 아, 진짜 이게, 너무 진짜 너무 니야. 넌뭐 해요? 아, 뭐요 아, 이뭐예요 아. 아, 네, 저는요. 어, 좀 신박한 목표로 어 제가 노력해서 안 되는 어이번 달은 놀림 조금 덜 받기. 아, 아그뭐 언제 언제 놀림 받지. 우리가 뭐 언제 놀림을 이렇게 다 야, 놀림의 음... 기준이 뭔가요? 그런 모르겠어요. 가 기준은 정했죠. 여기지가 놀림인 거 본인이 가쁜살을 엄청 크게 됐다. 근데 우리가 아왜 가쁜살을 내니? 아니, 머리는 맞는 거. 아, 여기까지는 네, 어떻게 해야, 허용? 근데 택자는 말해야죠. 아, 그렇게해이러 이런, 아, 이런 거 해. 이런 거 어디 할 거냐고. 뭐 이런. 사아그러니 근처 그거 할 거야? 할 거야? 하주면 할 거야. 할 거야. 놀림돌박기 음. 이미 실패라는데요. 아, <웃음> 실패. 아. <웃음> 그거로 하시고나뭐 할까? 아니 1 1월 아니니까. 내일부터. 아, 뭐 나뭐 할까? 할까? 오늘 31일이죠? 네. 내일이 11월 1일. 와. 크기 <웃음> 좀 대박. 크기? 네. 뭐 하지 마. 예 크기? 이거 저는 아. 뭐 하지? 또 PT, 많이 하잖아요 아, 오, 맞다. 아, h 아, e 맞다, 맞다. 어, 맞다. 형, 요즘. a t d t know. 가지고 요즘 I n t 는1 1월부터 이제 운동 엄청 열심히 더 하기로 했어요. 좀더 네간단한로 열심히 하 내가 게아저 살짝 걱정돼요. 가서 음. 음료수 먹으러. 지금 는데요아요 라면 끓여주세요. 라면 끓이 라면 끓이 라면 끓이라. 아 이런 거 <웃음> 그런 날이 오면 진짜 끔찍게서우나 <웃음> <웃음> 모자 제발 써줘라 하시는데. 모자요? 모자 써달래요. 어떤 모자? 이거 너무. 뭐, 아, 이거또형 아, 그거 있잖아요. 형 리퍼였잖아요. 이거 아직 뭐. 컨셉. 네 맞아요. 네. 떴어요 떴어요. 아 그래? 네 스판. 와 순간 감정 놀랐어. 어 그거까지는 네, 안 떴습니다. 야, 근데 아, 뭐저게 <웃음> 오늘 실패. 또... 아, 저거 나. 아, 맛어요 오는 거요 오늘 떠요. <웃음> 오늘 떠요. 네. 야, 오늘 떠요. 도 <웃음> 오늘, <돼요? 어떡해>. 어, <웃음> 오늘 떠요. 그것도 몰라요? 네. 오늘 뜨죠. 오늘 뜨는데 제 오늘 떠요.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네, 이거 미리 아, 성공 게 약간 심심하시니까 성훈 형이 저승사잖아요 실패. 예. 조금 외긴. 그니까 리퍼라는 거넣지이 아니구나. 안 떴다니깐요. 떴어요. 괜찮아요. 이거 뭐 자체 콘텐츠인데. 뭐 어때요. 실패. 맙습니다 여러분. 네. 와. 너무 자. 아,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 <웃음> 진짜 완우리 진짜, 나 우리 진짜 어떡하냐. 대라라다. 아또안한 사람 있나요? 제이크. 저 저는 어. 에르 파 아니죠, 왜이지? 아, 이미 있죠. 이미 하나 잃어버렸죠. 아, 실패. 아, 아니, 아니 이제. 아, 야, 이제, 이제, 부터 부터. 이제 부터 얼마 전에 사셨잖아요. 그이이보이 있었네요. 이거 이어 리면은 저... 러 주세요. 제 익숙이 셋인데. 지 분대 찾으시면 눌러 줘도 돼. 고에제 다른 거는 이거 할로우는 창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 거기 거 있다고. 거기 아마 아, 있을 아, 거예요. 아, 아, 거기 있다이랑우 뭐. 봉을 찾 가는 거 아니야. 아, <웃음> 가지만 <가지만요>. 아빠 찾아. 기 <웃음> <야, 웃음> 어, 있어. 그게 거기 진짜 수 있어. 아, 그 가면 안 돼. 거짓말 수도 있어. 아, 거기 거짓말. 네. 그걸로 음. 그럼 저는 저는 그러면은 저랑 운동운동 음. 어차피 할 거니까. 리 운동 좋아엉근 네. 뭐 닭가슴살. 엉근 어, 엉근 아, 아, 어, 어, 어, 닭가슴살 하요 아, <웃음> 닭가슴살 그런 거. 네. 사야 돼. 사야 이 프로틴. 사야 프로틴? 프로틴. 프프 아, 그 프로틴. 아 몰라요. 지먹 그럼 성훈형 이번 달 목표를 엔진분들이 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내나 그거 있어 단백질 더 찾기. 음, 음, 성훈이는 네 MC 계속 하지 않아요? 오, 오, 어, 오 그런 거. 음. 어, m 시 관련된 거 좋다. 오케이 좋다. 그러면은 저는 초, 초 카드, 아 축하드 덜 보기. 축하드 <웃음> <카드> 덜 보기. <웃음> 어, 오, 좋아. 좋아. 괜찮다. 좋다 어, 좋다. 좋다. 그, 좋아. 그걸로. 오케이 좋아. 책임은 내가 말했지만 책임은 너가 지는 걸로. 이게 진짜 되는지. 사실 외워도. 생방송 들어오마는긴장돼가지고불안해서어제없이면스포 음. 아, 이제 깎고 또 대선배 님도 나오시고, 막이제또 엄청 이제 막 요즘 되게카타 선배님들 막. 시 b 어도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 엄청 엄청 감사했청 엄청 엄청 다 나오시니까 좀 되긴 엄청 엄청 엄청 죠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속청 엄청 엄양관계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 내 기분도 좋아하고 있대요. 다내 기분들이. 네, 네, 네. 감잘뭐 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그 일주일 주가 지날수록 는게 보이는 게. 살 때마다 그래. 늘어. 진짜, 진짜 늘어요. 그리고, 그저, 그리고 그저께 이제, 이제 수많은 선배님들 사탕 나눠주는 것도 잘 봤어. 요유병에서 인근 공학. 그게 막 그게 처음에는 엄청 컸어 사탕이. <웃음> 막 여러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점점 앞에서 가지가니까 아, 마지막에 세 번째 선배님이 제 드렸는데 왜 이렇게 사탕이 작아졌냐고 <웃음> <웃음> 앞에다 드렸습니다. 아, 네. <웃음> 가버렸어큰 네. 네. 어. 네. <웃음> 네. 네. 지금 먹방 <웃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다 했는지 어, 목표 다 세웠어요. 다 세웠나? 그 네. 정리 해볼까요? 목표 뭔지. 일단 저는 뭐지? 스포 안하기. 스포 안하기했는데 바로 했죠. 바로 했죠? 실패. 바로 실패! 아니 11월 달 목표니까. 오케이. 음, 아직 날 지났어요. 오케이 아니, 스포, 스포 안하기. 저는 건강하기. 이제 건강하게 연습 열심히 하기. 예 음. yeah. 실패하면 안 돼요. 아, <웃음> 이한데 <신기한데 웃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절대 안 돼. 그리고 하면안 돼. 느끼는 뭐지? 뭐지? 이게 뭐지? 아, 운동? 운동? 아, 운동 열심히 하기. 축구 열심히. 그랬어? 아니야. 데이크 생일 기억 못. 아, 맞다. 맞다. 맞다. 그거는 네. 내운동 그 나는 놀림 덜받 그 나는 <웃음> 그 저는 처음 들으시는 왕 아, 진짜 네 연말 목표가 제일 그월 연말 목표 제일 세모이돌일 세월이. 그일세 그거 그일 세월이. 제일 세월이. 제일 세월이. 제일 세월이. 제일 세월이. 제이 제일 세월이. 제일 세이제이제부터이 제일 예정인 거예요? 월이이미 예약을 해놨어. 사실이 제일 가방 안에 일 세월이. 진짜로요?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은 제일 거예요. 아니 이승엽 거또 이승엽 제이내 거도 있었다 기억해? <아니, 목소리> 나 에어팟이 왜 거짓말이야? 형 <목소리> 항상 핸드폰 연습 때 네. 핸드폰은 그렇게 했는데 나 에어팟은 진짜 한한 번도 안는데 <목소리> 그리고 제마 보죠. 아 그리고 제가 <목소리> 핸드폰도 막 <목소리> <목소리> 찾고 <목소리> 있었는데 <목소리> 그때 제이 가방이 있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웃음> 왜 계속 내가막데그때는근너주그아 이봐 아, 아, 너, 너, 너 아, 어디서 3일일 동안 <웃음> 의식적로 <애가 웃음> 챙겨 가3일 <애가. 웃음> <사명> 동안 <웃음> 진짜 아시나요, 그때. 막아 그때 아게 <웃음> 담는 근데 제가 모자를 제일 걸모자빌지느는거와 진짜 그거 가챙기거때아 너가 지 에이 몰라 너너의식 얼마 전에 에서에서 여기 있는 제일 기골 막가져 가서 자기 주번니에 넣어 막 대장. 어. <웃음> 그래 가거왜 아아 챙기냐고. 얘는 좀 자체가 너무 흡수이좋다 보니까 스펀지처럼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물건까지 흡수해 버리는 거야 정신이 없어. 자이 만들어. 아, 네. 아 네.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이거 놀림의 기준에 성립되나요? 어. 이거는 이거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평소에 너무 오버하게 많이 누르는 거해서 에, 뭘 우리가 얼마나 오래 누른 정도는 아맞아요그 정도는 아니. 정도는 아니지. 네 방금 박수님자 그만큼... 조금... <웃음> 우리가 개박은 그만큼... 아기고아아아 어? 아! 아! 아! 아파요. 아 아파요. 너아프 오케이. 막 비디오 커버댄스 해 주세요. 아, 방비 요런. 뭐야? 왜 왜? 아, 아 노래 아, 아, 노래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 이번에 그 선배님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하고 한산 그 홈런 약간 코인 선배님이 짜신 것 같아. 어 맞아. 어는 느낌. 아, 호랑이 오늘도 이 <웃음> <비즈니스> 호랑이. <웃음> <진짜>. 호랑이. <웃음> 맞아 오늘. 그 맞아. 아, 너무 해주셔서 맞아. 한생각 드립니다 정경수. 네 그리고 옥수수 저희... 갑자기 올라는데요 아. <웃음> 어. <그냥> 트레이드 마크죠. <웃음> 옥수수부터 <웃음> 힘들라고. <웃음> 여러분 옥수수 이러다가 제가 사뜩사랑찬택뜩사는 찬택사는 언택가 제가 택사는수택사사는찬는그날사지찬는 찬택사는 사는해택사는찬사는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아, 땡, <웃음> <잤다 웃음> <웃음> 우리가 안 놀릴 수가 없잖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방송에서 좋다는 요안 놀려. 땡이. 그래서 맨 처음에 뎅동댕이라고 머리 속에 뎅동댕이는데 입에서 땡이 나와버렸어. 잠깐 조롱했어. 아 그러셨구나. 애교 부리면아 그러셨구나. 야너아 그러셨구나. 실패.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재밌다. 재밌어서 사랑 젠가는 <웃음> <언젠가는 웃음> 영혼 있게 말해. <웃음> 언젠가 폰노 어젠가 캐녹수수의 홍보대사 는 그날까지. 캐녹수수 아, 수윗. 그 이거야. 사는 <웃음> <다른> 거. 야, 케이 스위트 스위트 스 진짜 거. 이거 진짜 달다 어제 제가 조립공때 먹었거든요. 아, 진짜. 진짜 어요 <웃음> 근데 가제한거 진짜 좋아 정원이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잖아맞아 아 <목소리> m 어, 저녁에 sure 두 개씩 먹어. want u 아 n 가 a s m 요 그러면 <웃음> 안 돼. 아, 하나 u 계 e 먹어. 딱 <웃음> 차리면 먹고 있어요. r e r t 아, 축구 너무 r a n t 다른 거예요. <웃음> 다른 거예요. 네, 아, 다른 아, 슈퍼 다른, 거, 다, 거, 다른 거, 거예요. 다른 네.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아 그거 알아 노래. 슈퍼 슈퍼썬 <목소리> 정원아 슈퍼카. 슈퍼카. 오늘도 <목소리> 부탁해 정원아 <목소리> 다나, 다나, 다나, 맛있게 <목소리> 정원아 옥수수 마실게 <목소리> <맛있게>. 양정원 <웃음> 오늘부터 정원이 양정원. 네. 음. 진짜 어제 V 라이브 엉망 진다 엉망 진짜 엉망 진창, <웃음> 땅탕탕 다 세웠고, 네, 네. 할 일은 다 했네. 네. 어찌어찌 다 하긴 했어. 근데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우리가 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맞아요. T M 방이 많리가안 돼요 지금.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약가 이런 컨셉의 V 라이브다라고. 아, 진짜. T M 방. 진짜 잠재성 약간 그런 거 되게 듣고 싶지 않아 하시지 않을까?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그니까 동인니까아그 그러니까. 아, 처음에 말 하지 않았나? 아니고 근데 <웃음> 했었는데 그래서? <웃음> 조금 다른 걸뭐 <웃음> 축구 아. 얘기 하다가 뭐가 있을까? <웃음> <웃음> 비하인드 <연수씨? 웃음> <말했을까요>? 아 그거 <웃음> 선우 형 그거 <웃음> 아, 축구 얘기하지 <웃음> 말 <말했는데. 웃음> 그거 이거 찍힌 거 있잖아요. <웃음> 아. 뭐뭐뭐 어, 이거 뭐, 뭐. 이거 보는 저, 거. 그... 아 그거. 맨날 그그뭐지 맨날... 그러니까 저희... 선우 얼굴 보는 거찡 인가. 인간... 아, 너무 아, 그가 너무. 웃겨. 저녁 아니 그 저녁 녹화 그때가 산업 때였는데 그 아... 그거 끝나고 딱 제가 원래 아, 거울을 그렇구나. 그 영상으로 <웃음> 보는 습관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좀 <웃음> 보는데 많이, 이유가 있 많이 많이 상인 이유가 있대. 많이, 그런... 많이 그렇다. 아 맞아 영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했었는데. 그, 나 나네 번나 안으로. 그게 나간 나갔나. 나갔어 나갔어. 내일 풀 나온 꿈.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데제그 겁나, 겁나 귀여웠어요, 그때. 어. 나도 이제 그 <웃음> 매, 이제 매니저님, 아, 나는... 매니저님이 이제 한 이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지. 아, 아 그때 너무 그이 뭐냐? 근데 댓글로 아, 그게 진짜 그 아, 아, 대클로. 아주 재우셔야겠어요. 물론 매니저님. <웃음> 아, 근 진짜 웃겼네. 그때 <웃음> 네, 옆에 저이 네, 제연 형도 좀 피곤해 보였는데 옆에 의장님이 더 피곤해 보였어. 물론 의장님이 한두배더 피곤해 보였내 진짜 메이저도 반워우셔야겠요 아, 심지어 그 아, 뭐야, 제말병 나왔잖아요. 제전투입니다아 <웃음> 근데 그때가 <제> <웃음> 진짜 새벽이었어요. 아, 아 진짜 새벽. 저녁이 아니었어. 저녁이야. 전날 밤이 저녁이야. 저녁. 그때 난 멋있게 나왔다. 음 코트. <웃음> 아 맞아. <웃음> 그때 나이시 <초등학교> 야, <웃음> 나 그때 랐다 그때 신 <웃음> 것도 신기해, 일하신내 분이 <웃음> 그날 밤에 좀 늦게 좀좀 <웃음> <웃음> 좀 야근. <웃음> <웃음> 진짜 그때 그때 그리고 그래서 처음을 처음 아니었나? 그때 막 밤새서 데 아 처음이야. 전날에 이제 엠카 때가 응. 처음이야. 엠때 하고 다음날에 엠카. 네, 음. 그 이번에 아, 그 우리가 얘기해도 되나요? 그왜 럭비 공을 안 썼는지. 음. 아 어? 이유가 어 럭비 공엠카에서 마... 이게 사실 잔지역 피님께서 약간 잔지... 옷에... 네, 옷에 맞게 공을 이렇게 넣고 안 넣고를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생겼습니다. 뭐뭐 음, 음, 음, 뭐 음, 뭐 음, 그런 세트의 이유도 있고. 리아즈 M 카때 저희가 했잖아요. 맞아요. 엠카때 무대도 진짜 있고 그리고 살짝 그 공이 이제 성훈이가 뒤로 던지잖아요. 그 던지 가지고 어디 갔지 몰아 맞아요. 이제 그냥 축구공처럼 이제 가면은 똥똥 그냥 그대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앞에 갔다 위로 갔다가 이기 옆으로 갔다가 농비공이 가지고 근처 막 갑자기 무대 앞으로 도울 수도 있어. 음. 세트장이 그거. 어. 맞아. 생방이면 더 특히 안될 거야. 맞아. 그래 때문에 생각 없었다 없었다 그 뭐지 컴백 쇼때 그거 네. 있었었어 어, 없었네 <목소리> 없었다 거기에 딱 넣은데 놓은... <웃음> <나 진짜 웃음> 이번에 컴백 쇼 때도 된다. 그렇고 그때 M 카때 넣었어 넣었을 때 내가 넣었 그게 너무 세이운 쯤더 뒤에 세트장이 좀 맞아요 <웃음> 망가져 있어가 <망가질 웃음> 그리고 또 이제 성훈 형이 은행장이 되면서 뮤직뱅크에서 다선업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잘 챙겨 주셔가지고 처음에 아, 그 들어갔을 때뭐 과자랑 엄청 이쁘게 꾸며주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 하지 않더라그 동물에서 맞맞막해놓 N 네아제 제가 그 맨날 그들는그 c o o 제그 뮤뱅에서 선했어요 맞어 맞어. o r n l 그, 그, 그, mm. 그 어. 아니야 <웃음> 그 키링 같은 거. 그때 그심정이승 생일에 키 여러 가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이승이 아, 도햄 그 햄치 그 뭐냐 그햄찌였나이그 약간 인형 같은 어, 그래. 햄 햄스터 <웃음> 그거 되어요풀전풀받 <웃음> <웃음> 어 그, 그거 멤버마다 줄어봐. 그 이름 써 주셔 가지고 맞아. 진짜 꽤 뭔가 아 이거 내걸것 같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름이 써져 있었어. 음. 응. 솔직히 저도 편했어요. 이제 멤버들하고해 가지고. 음, 훨씬 편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그 없었으면은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거야. 아. 이제 어떻게? 이제 혼전데?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다 적어 했지. 아. 아, 이제 뛰었다. 나도 어너지 아다 아, 그래 나 갈게. 자왜 이렇게 아서 하지? 아, 아, 처음에 <웃음> 있어서 좋았다. 아, 근데 진짜 저희도 진짜 훨씬 편했어요. 맞아, 확실히 진짜. MC가 <웃음> 두분 MC 중에서 한 명이 이제 같은 데 있으니까. <웃음> 물러수빈 <물론 웃음> 형이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물때 1이 소금 때. 그 까먹더라고요. 그거, 까먹더라고, <웃음> 그거. 서두번 했는데 두번다 까먹고. 그 뭐야 성 자기 소 말하고 정원이가 나한테 저기 아, 또 빼먹을 수없죠라는 대사를 쳐야 되는데 계속 안쳐 가지고 내가 막 저기 안 물어 가세요. 네, 빨리 물어 가세요. 잠그 <웃음> 이랬지. 네, 물론 수빈 형이 불편했던건 아닙니다. 수빈이 형 사랑합니다. 어. <웃음> 수빈이. 렉터틱. <형? 웃음> 아, 수정본에서 온라인 됐던데. 맞아요. 그 라디오도 라디오도 좋네. 저번에 만났는데 저 잘해 주고. 저 그리고 문자 해세요 저도 또따 했어요. 아주 반갑게, 반갑게 맞아요. 바로 보냈네. 아. 오, 어, 나는 <웃음> 오늘 한게 지금 한 게요. 지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웃음>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성훈 MC니까 지금 대기실이 너무 <웃음> 가까워요. 가까워. 아, 대기실 아맞아 대기실 좋아졌지. 진짜. 맞아. 훨씬 편해. 좋아진 것도 좋아지고 근데 가까워졌어 맞아. 그렇죠. 그래. 진짜 너무 잘생겨주셔서. 맞아요. 편하게 무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예금하요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 예금주 어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아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지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금지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금서 여러분, 금주분금주 여러분, 금주여러주금주 <웃음> 진짜 멋있다. 와, <웃음> <대박>.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이렇게 잘 생겼다. <웃음> <진짜 웃음> 아 순간 하다가 지금 웃을 뻔했어요 몇 번이죠. 아요 카메라 켜면 돼. 맞데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매일매일 진짜. 그런 촬영 처음이어가지고. 맞아요. 아비 <맞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뭐, 잘 쓰고 있어요 <웃음> 맨날 맨날 쓰고 있어아 MC 오디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아 그거? 네. 그때 라디오 때 했는데. 아 그래요? 예뭐 별거 없어 요 그냥 가 가지고 이제 그뭐 작가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이제 직원분들하고 약간 좀 음. 대화 하다가 한번 리딩을 해봐요 음 대본 리딩을 음. 그래서 그거 하면 그냥 끝더도었나요어쨌든좀 잘했어요 아뭐 아, 아, 해주시면 안돼요 까본건데요 대기실에 <웃음> 뼈가 한것 같다는 성은 정원입니다 정원입니다 깜짝 깜 도와줬잖아 맞아요 오셨 도와줬죠 와. 정원입니다. <웃음> 정원입니다. 감장. 땡치 해요 아. 갑자기 정준이 형을 얘기해. 이렇게 활동 잘 맞췄고 우 <웃음> 즐거운 촌초 왔던 것 같아요. 금방 <웃음> 네.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금방 네.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웃음> 생각, 3주가 생각보다. 텔레파시처럼. 이것도 생각하고 텔레포트. 텔레파시 <웃음> 텔레파시. <텔레포시요>. 아, <웃음> <웃음> <웃음> 네, 생각보다 <웃음> 시간은 빨리 갑니다, 여러분. 금방 하고요저자 후에 만나요. 그리고 뭐 이제 연말이라 맞아요. 되게 많은 게 연말에 뭐거 있... 있죠? 있잖아요. <웃음> 네. 뭐 많죠. 시상식, 어. 시상식도 어. 시상식 네. 뭐. 시상식. 이라도 있고 후이라에서요 네. 네. 네. 네. 네, 기대 많이 주세요 뭐라도 네. 뉴이라 몇년하 거니까. 몇 년이에요? 뉴이라? 기대. 뉴이라 이데 네? 작년에 거죠. 이를 모른다고요? 이라 진짜 잘 했는데. 이를 모른다. 아, 농담이지 이 진짜 뭘 <웃음> 아, 네. 빨리 끝야될거 같아요. 지금 멤버들이 <웃음> 정신이 없어 가지고 스포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야, 네. 아, 아, 아, 지금까지. 오. 오케이, 아직 오늘 11월 안 됐으니까. 맞아요. 저는 아직 미실 아닙니다. 다다 스포해 놓고서 지금 어, 네. 이제 12시 지거스포내내거스포 응. 네. 네. 그래. 저희 그 돌아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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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요번 u 번연도 t 이제다개 t e a package. I don't have one to yourself. I d o n 아니 a 장 e a child. I don't have a c h i 긴장할 필요가 없어 진짜. e a child. I d 한 n t have a child. I don't h n t have a c n 요 have a c h i 괜아요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찮아요괜찮요아요 네. 네. 뭐 네. 괜찮아요. 아안 도중이 안 도중이 그래. 생각할 수 <웃음> 진짜 이거요아요안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요 괜찮아요. 요요괜찮요괜찮요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아요 아 근데 아좀 하나 부탁했는데 초밥을 시킬 때 와사비 좀빼졌으면다 응. 제가 안 시켰어요. 아 내가 안 시켰어. 이번에 뭐야 시켰어요. 매니저 회전팀, 이저 아까 지나고. 먼저 와서 왔어. 아니, 아니. 몇 것만 뺐었어. 아니 새우 안에 있었어. 아, 그거는, 그거는 있었어. 그 식당 식당한테 말하는 거 와사비 네. 엑스로 써 있었어. 맞아, 맞어. 진짜. 예, 진짜 그래서 그래 해 줘. 나모나시와어고 얘도 스포어도 돼요 그 된다고요? 안돼요. 오케이 풀게요 네, 안돼요. <웃음> 형 모자 유령 모자 써둘래, 써달래요, 써달래요. 성훈이 모자요? 네. 이거? 아, 응. 모자를... 네, 어 이제 모자를. 아, 좀 이쁘게 잘 보세요. 2 0 0 아, 섰다. 2 0 0아좀 이쁜 나 시켜줘. 아, 잘해. 머리 망가지 않아. <웃음> 네, 어쨌든 오늘 진짜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활동 엔지니도 고생 많으셨고. <웃음> 왜요? <웃음> 어이, oh 오 oh oh yeah, 야, 신고 안 돼. 신고 갑자기 방금. 왜 신고해? 스포와이못먹못 <웃음> 먹는 그야 <웃음> <웃음> <웃음> <야, 매, 매워요, 웃음> 너.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있 아니 뭐 코가 뭔가 는 <웃음> <끼인하잖아. 웃음> 그럴 수 있어. <웃음> <난 그런가잖아>. 나도 나도 <웃음> 까지어소 <김치> <웃음> 가자마자 할 일은 기기리 감기. 어제 대박이었죠. <웃음> 어제 날씨승엽이어 제가 이승엽이었어. 이겼어요. 웬일이에요? 인정합니다. 어제서 웬일이에요? 어 근데 그거 좀 괜찮 괜찮은 거 같아. 잖 그러니까 팀 서로 정해줘가지고. 아 나.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제일 공정. 그러니까요. 거잖아. 이게 너무 이게 자기가 팀만 하면, 하는 팀만 하면은... 잘하는 팀만 하면. 그러니까 잘하는 팀만 하면 조금. 네 어쨌든 진짜 이게 너무 너무 심했다. 왜요? 그팀 너무 세잖아. 맞아. P S G. 어 P S G. P S G 지금 아니 제가 아니 뭔가가 아무래시가올 때까지 계속 수고했죠. 그렇저좋이스그 전에도 전에도 섰어. 전에도 섰죠. 네, 갑자기 네 축구 현을드러내지 마시고 여기서. 맨인 여러분은 별안 좋아하실 것 같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재밌다. 아니, 엔진 분들. 아니, 엔진 분도 좋아하시는 분 엔진 있었어요. 분 중에 엔뉴 좋아하시는 분 있었어. 어, 아, 진짜? 네. 아, 이건 말만 돼 캡처 타임 해달라고 어, 아, 캡처 타임. 아, 캡처 아, 네. 타임 할까요? 네. 의 제이크 포기 응? 잘생겼다. 잘생겼다 제이크 배추한 폭이. 아이고, 뭐? <웃음> 아이고야. 이거. 아, 나도 어 어, 아 e s 뭐 아, 울지 말라고. 야, 울지 아, 오케이, 오케이. 지 마. 울지 마. <웃음> 이것도 <뺏어. 웃음> 고 아, 그러네. 수능이 음. 열 여덟 이대요다 아, 아, 와, 수 음. 화이팅. 수능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입니 <웃음> 다만 아, 아, 여러분, 아, <웃음> 네, <웃음> 여러분 모두 좋은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의 여생을 가르니다 오. 어. 제가 아빠가 던게 아닌데. 아빠 여러분 모두 좋은 대학교 와서 좋은 미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면접도 네, 잘보시요 좋은 대학교 가다 지면 좋은 인생 맞아요.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이 네. 네, 아니야. 네, 맞아요. 여러분 저 공부가 다 저의, 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 보세요. 그래도 공부돼요. 저는 행복해요, 지금. 열심히 하면 저도 중학교 거의 안 다녔어요. 야, 그러고 쏘세요. 캡처, 캡처 타임 할까요? 오케이 네. okay. 하나 둘셋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찐맛 셋. 하나 둘셋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준이 네, 여러분 해피할로윈 남은 시간 해피할로윈 보내시고요 네 해피할로윈 네. 네. 아, 맞다 뭐 했어요 파리에서 나오고 아아 아무래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이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맞아요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기 워레. 걸렸을 땐 썬어탕을 지금이 간열이 대추상어탕 이렇게 생강성어탕 지나는 거네 그럼 저희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피였습니다 네, 안녕 하피알로윈 하피 f e l l in. Oh. <laughs> <laughs>